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마시멜로랑 맥놈 아몬드를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러 온누텔라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마시멜로 안에다가 밀카 초콜릿이랑 아그과자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과자도넣었는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집 옆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بسم ا ل soon. Sure. 아, 이 마시멜로는 토끼 나라 거예요. 하랄이에요, 하랄. Thank you.